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예예능 피한다던 유재석, 유라인 데리고 소개팅 나서는 아이러니 유재석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관찰 예능이나 연예예능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유재석도 예능을 다변화해야 하고 시청자도 다양한 예능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는 분이라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더존 조효진 PD 인터뷰, 방송인 유재석이 익숙한 조합에 익숙한 제작진과 또 하나의 예능을 시작한다. 심지어 장르는 요새 TV만 틀면 나온다는 연애리얼리티물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유재석과 달리 시작 전부터 식상함을 자아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일 유재석이 새로운 연애리얼리티 예능 스킵으로 시청자와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연출은 정철민 PD가 맡는다 두 사람의 조합은 익숙하다. 런닝맨 부터 식스센스까지 함께 했기 때문. 여기에 전소민이라는 강력한 유라인 멤버까지 투입된을 보던 그림을 완성했다. 넉살이라는 다소 새로운 인물도 초과됐지만, 앞서 넉살은 식스센스 3에 출연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 정철민 비트 역시 인터뷰서 이번 시즌에서는 넉살 코드 군스트가 기억에 남는다. 원래 남자 게스트 한 명일 때 분위기가 잘 사는데 이두 분은 입담도 뛰어나고 멤버들과 합도 좋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킵은 당일치기 사대사 소개팅 콘셉트로 일반인 남녀 출연자 암자리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형식이다. 일정 기간 한 숙소에 머무르지 않고 당일 미팅 형태라는 점을 자별점으로 내세웠다. 오는 12월 방송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방송가에서 연애 리얼리티는 부화 상태다. 나는 솔로. 돌싱글즈, 환승연애 등이 인기를 끌자 각 채널과 플랫폼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연애물을 쏟아냈기 때문. 올해에만 KBS 조이 비밀 남녀, 웨이브 호릴러블, 썸핑, IHQ에겐, TVN 각자의 본능대로, 채널레스 나대지마 심장아, 카카오 TV 체인지 데이즈이, t v 결혼과 이혼 사이 KBS 이별 또리콜이 되나요? MBC의 브리원 다시, 첫사랑, MBC 드라마는 러브마피아이, JTBC 러브인 쿠팡플레이 제임 리액션 등이 방영됐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낸 프로그램은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소재와 자극성만을 더해 피로도만 쌓이게 만들었다. 시청률 역시 원조 연애리얼리티를 제외하고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소개팅이라는 소재 역시 신선함을 자아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재석은 그간 예능서 호흡을 맞춰왔던 pd들 소위 유라인으로 불리는 멤버들로 조합을 구성해왔다 오늘 12일 존영하는너존 역시 런닝맨 범인은 바로 너 세밀리가 떴다 범인은 바로 너 등을 기획한 조효진 pd의 예능의 멤버로는 런닝맨에서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였던 유재석 이광수의 조합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코리아 넘버원 no. 역시 또 유재석 이광수 연출 역시 유재석과 쇼감은 일로 만난 사이로 호흡을 막춘 정효민 PD다. 이런 상황 속 스킵이 새로운 재미를 안길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